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우민입니다네 저희 엑소가 제 9회 탑텐 어워즈에서 2022년 하반기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네또 미국과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. 어, 전 세계 엑소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트로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또 올해 엑소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,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우리 엑소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! 안녕!